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투시와 원근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나서 골목 풍경을 그려보면서 투시를 이용해서 원근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금법에는 투시 원금법과 공기 원금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시 원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투시와 원금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중간에 넘기거나 스킵하면 중요한 강의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투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시, 2.2시, 3.2시. 먼저 1.2시입니다. 소실점이 하나인 것을 1.2시라고 합니다. 1.2시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실내의 방 구조를 그릴 때 모든 선이 방 중간으로 모이는 것도 1.2시입니다. 2.2시는 소실점이 두 개인 것을 2.2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로선은 모두 수평이고 양쪽으로 소실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림으로 그릴 때는 모서리에 있는 건물 정면에서 보는 거리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정육면체가 세로는 모두 수직 평행선이고 가로로 소실점이 생기는 경우 2.2시가 됩니다. 3.2시는 소실점이 세 개인 경우를 3.2시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양하고 밑에서 올려다보는 모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육면체가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좁아져서 세 방향으로 소실점이 생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양이 됩니다. 조감도를 그릴때 적용됩니다. 하늘에서 새가 내려다보는 모양이라고 해서 새조자를 써서 조감도라고 합니다. 입을 속된 말로 조디라고 하죠. 그때도 새조자를 쓰는 겁니다. 새처럼 시끄럽게 나불나불된다고 해서 주디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술주자입니다 술 처먹는 입이라고 해서 그리고 두번째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모양의 투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좁아져서 세계의 소실점이 생깁니다. 조감도하고는 반대되는 의미로 곤충이 땅속에서 바라보는 모양이라고 해서 충감도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사람이 서있는 시점에서 건물이 밀집해 있는 거리를 그릴때 2.2시를 사용합니다. 스파이더맨이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거리는 3.2시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위에서 보는 시점으로 그릴때는 3 2 투시를 사용합니다 기차는 기차게 그리고 싶지만 기차나서 대충 그립니다 2 2 투시를 사용해서 골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시도면을 먼저 그려보고 2시에 맞춰서 골목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2시를 깔끔하고 선명하기 위해서 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림을 직접 그릴때는 자를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스케치 능력이 좋아집니다. 영상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 소실점 방향으로 투시를 잡아주고 왼쪽으로도 소실점 방향으로 투시를 잡아줍니다. 수직은 모두 평행으로 그립니다. 소실점 방향으로 각도를 맞춰서 그립니다. 이 투시 그림에 맞춰서 골목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긴 선을 연하게 사용해서 투시 방향하고 각도를 잡아주고 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스케치합니다. 제가 어릴때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서 이 그림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골목을 낀 주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집을 2층 양옥집이라고 했습니다 서양식으로 지은 집이라고 해서 양옥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양에서 들어온거는 다 양자를 붙였습니다 양담배 양주 양놈 양아치 nope. 지금도 계속 사용하는 단어도 많습니다 양파 양배추 양상추 양병기 양말 양치기 소년 no, 김양, 박양 같은 약한 여자를 막 때리는 나쁜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죠. 양치기 소년이 사실은 거짓말한 게 아니란 말도 있습니다. 비행기 4대가 날아가는 걸 보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친 건데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친 걸로 오해했다는 만화 같은 걸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물 그 풍경이 많이 나오죠.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처럼 주로 위에서 생활하는 히어로물 만화 배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물이나 조감도를 그릴 때 투시가 틀려지면 그림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이나 풍경에만 투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실에 소파를 그릴 때도 투시는 작용을 합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작은 물체를 그릴 때도 투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물을 그릴 때도 투시가 중요합니다. 인물의 반측면을 그린다고 하면 내가 모델을 보는 쪽에서 시선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눈은 먼 쪽에 있는 눈보다 살짝 크게 그립니다. 콧대에 가려서 반대쪽에 있는 눈이 조금 덜 보여서 작게 그리는 것 말고 눈의 크기를 가까운 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 그려야지 투시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모델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방향, 내려다보는 방향 모두 투시가 작용을 합니다 투시는 모든 그림에서 거의 다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 분들은 반드시 앞에 설명을 여러번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실 때 투시를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그림이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도 투시를 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항상 투시에 신경써서 정확하게 스케치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투시를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관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경을 써서 관찰했을 때 사물이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시를 잘 하는 데는 생각이나 관념을 배제하고 많이 보고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투시는 영어로 투시죠 그만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일 때가 어릴 때 이런 골목 안쪽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때 친척 분에게 강아지를 얻어와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믹스견이라고 해서 단어부터 영어 쓰니까 좀 있어 보이고 제법 대우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잡종개라고 했습니다 순종 잡종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잡종은 쫓해 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개도 비록 잡종이지만 저한테는 너무 예쁘기만 해서 서점에서 개사육과 훈련이라는 제목의 책을 사서 열심히 읽고 애정을 듬뿍 쏟으면서 훈련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뭐 훈련이라고 해봐야 앉아 일어서 정도였지만 가족 중에서 저를 제일 잘 따르고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 커가지고 성견이 되고 나서부터는 동네 마실을 나가서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때쯤 돼서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말이 좋아서 마실이지 자꾸 줄 끊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지만 그때는 작은 개는 심하게 묶지 않고 키우는 데다가 목줄도 크고 헐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은 아랫집 윗집 세 사는 사람이 많아서 낮에는 대문을 열어놓을 때가 많다 보니까 한번 도망가면 찾으러 다닌다고 애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다행히 저녁이 되면 꼭 돌아오긴 했습니다. 나갔다 들어올 때뭐 하나씩 물고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가 어느 날 알게 됐는데 우리 개가 물고 오는 게 바짝 마른 똥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가 똥개였다니 그때는 똥 먹으면 똥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화나고 속상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잡종이지만 똑똑하고 예쁜 개라고 생각했는데 똥개라니 이렇게 골목을 그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때 그 똥개 녀석이 생각이 납니다 골목길이라는 노래도 있죠 옛날 노래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김현식이 불러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김현식이 처음 부른 걸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노래 한 곡으로 잠시 활동하다가 사라져서 그 여자 가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부른 골목길을 더 좋아합니다 골목길 2.2시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각의 기울기가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의 제일 윗부분과 튀어나와 있는 차양이나 에어컨까지 기울어진 정도가 소실점으로 가는 라인을 따라서 같은 각도의 기울기로 그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기울기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이 각도가 위치마다 조금씩 틀어지거나 기울기가 맞지 않으면 투시가 틀려져서 그림이 이상해지고 원근감 표현이 제대로 안됩니다. 옆에 투시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기울기와 각도를 맞춰야 하는지 비교해보면서 그림이 진행되는 걸 보시면 좋습니다. 수직은 모두 평행으로 그려야 되지만 그림에서 물바지통은 기울기가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건물벽의 모양하고 골목이 평지가 아닐 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옆에 투시 그림처럼 수직으로 평행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림에서도 물바지통 외에는 문이나 건물벽 창문들은 모두 수직으로 평행합니다. 2층에 걸려있는 빨래조차도 투시의 기울기에 맞춰서 그려야 됩니다. 물론 빨래가 바람에 날리거나 할 경우는 변화를 줘야 되겠죠. 어릴 때 이런 골목에서 제일 많이 하던 놀이는 다망구죠작기 놀이라고도 했습니다. 순례가 맨날 하던 말이 앞에가면 도둑놈 뒤에가면 우리 동네는 다망구도 많이 했지만 남자애들은 다망구보다는 과격한 라면 땅이나 오징어를 더 많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깽깽이를 잘도 뛰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깽깽이를 뛰면 무릎이 아픈 나이가 됐습니다. 멀리 보이는 건물하고 앞쪽에 낮은 집을 비교했을 때 기울기가 일치합니다. 그림을 마무리할 때도 기울기하고 각도를 비교하면서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완성단계라고 해도 투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앞쪽은 아주 톤을 진하게 올리고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톤을 연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채도와 진하기를 조절해서 가깝고 먼 것을 표현하는 것이 공기원근법입니다공기원근법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시와 원근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